우리는 그 꿈속에 있는 요 하나의 몸을 나라고 여기니까 이 내가 죽으면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무서운 게막 찾아오면 막 도망가다가 식은 땀을 흘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악몽의 꿈이든 아름다운 꿈이든 전부 다 그냥 내가 만든 허망한 의식일 뿐이거든요 진짜 나는 뭐예요? 이 꿈에서 진짜 나는? 깨고 보니까 아그한 명의 캐릭터가 내가 아니었고 등장인물이 내가 아니었고 꿈 전체가 나였죠 꿈을 펼쳐낸 전체의 바탕, 배경 그 허공성, 그래서 이 부처를, 진여를 허공계라고도 표현해요. 이 세상은 둘로 세수로 쪼개져 있을 수가 없다. 그걸 불이법이라고 해요. 깨닫고 보니 둘이 아니구나. 꿈 전체가 나였듯이, 이 허공계 전체가 나였단 말이에요. 다만 내가 착각으로 이걸 나라고 그냥 지금까지 착각해온 것일 뿐이다. 그러면 내 마음이 이 우주 전체를 만든 거죠. 내가 만들어진 우주에 와서 살다가 가는 게 아니죠. 그걸 일체유심조라고 표현합니다.